예, 호세아서 강의 여덟 번째 강설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에, 마, 이미 말씀, 뭐, 계속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텐데요. 호세아서가 1장에서 14장인데, 1장에서 3장까지가 이제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0장까지가 본론. 근데 이제 본론의 첫 번째 내용이 4장에서 7장까지고, 두 번째 내용이 이제 8장에서 10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14장이 호세아서 결론이다. 호세아서 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구약의 이제 쭉계시 이제 흐름을 보면, 구속사의 흐름을 보면, 계속 하나님의 이제 돌보심이 있고 또 인간의 타락이 있고 또 거기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사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그런 것들의 전형적인 것들을 볼수 있지 않아요 구약의 계시나 신약의 계시나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 인간의 죄된 역사 그중에서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구원해 가시는데요. 그리고 불책자들은 스스로 이제 자기 길을 가는데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택자들이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방만하게 여기고, 스스로 이제 운명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엄유하신 분을 알고 또 자비하신 분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런 심판과 구원의 계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를 하시는 대로 자기 역할과 자기 책임을 다하고 결국 이제 그 일의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전하게 보여줄 거죠 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의 아, 씨앗의 형태에서도 하나님은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전체 속에서도 음, 저, 저, 그 결론 속에서도 어, 그 이전의 그 부분의 역사들이 과연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아, 역사를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사하다.우리는 참 죄에 팔려서 어찌할 수 없는 존재.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참 비루하기 짝이 없고 세상을 닮아가기 쉽고 사단에게 휘둘리기 좋은 존재들인데 주님이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면서 그인해하신 그 사랑을 보여 가신다. 지금 이제 본론의 내용의 4장에서 10장의 내용이 주로 이제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죄와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거기서도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5장에 나오는데요. 아무튼 4장에서 7장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과 백성들의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또 언약을 파기한 백성의 노래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경고가 이어지며, 심판을 피하지 못한 그 백성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범죄의 내용이 예,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4장 1절로 5, 5장 14절까지, 그리고 5장 15절부터 또 6장 7절까지, 또 6장 8절부터 나머지 7장 끝까지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나온다. 여기서도 이제 죄와 심판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살짝 보여집니다. 소론 그, 1장에서 3장에서도 이제 음료, 그 고멜과 혼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지고, 또한 두목을 세워서 구원해 가실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또좀더 펼쳐가지고, 4장에서부터 또 것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이, 첫 번째 내용, 제사장과 백성과 지도자에 대한 책망의 내용 중에서 머릿말이 되는 사장 1절로 3절과 그 거기 이어지는 또 제사장의 죄에 대한 책망, 그것이 사장 4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과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5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구조가 제사장의 죄와 책망에 대한 구조의 그 내용과 또 백성과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그 구조의 내용이 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내용으로 불리한 그, 그, 그 불리한 그제사장 불리한 백성과 지도자들에 대한 그 내용을 5장 1절로 2절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란한 아, 행위에 대한 책망이 이제 3절, 4절이었다는 하 것, 그것이 이제 이전에. 그 제사장을 책망할 때 사장 11절로 14절, 12절 그 내용에서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내용인데, 그앞 부분에서 제사장의 죄에 대한 책망을 볼 때는 완강한 암도 같은 일사에 대한 <웃음> 지적에서 이제 겹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앞부분에서도 암소와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 가장 15절로 19절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5장 5절로부터 7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4절까지 봤기 때문에, 오늘은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내용인데 양떼와 소떼의 비유가 되죠. 그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와를 호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엄중한 주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 보암 2세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 보암 2세 때인데, 여러 보암 2세가, 이세때그 통치가 뭐 거룩한 게 없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무슨 주님 앞에 정당한 예의를 표하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형편은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때에 형편과 같았습니다. 그, 그만한 축복이 있었죠.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지경이 얼마나 넓었습니까? 물론, 다윗과 솔로몬 때의 지경이 넓은 것은 그리토 안에서의 그 영광을 그,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복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다윗과 솔로몬 때보여줬잖아요근데 거기에 준하게 지금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 2세 때도 그랬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그런 속에서 아주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뭐가, 뭘 잘해서 그렇게 외형적인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그들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방만하고, 제사 형식이라든가, 절기를 지키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주 이교도들과 같았다. 이교도들과. 형식은, 주님이 말씀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 중심은 항상 이교도들이 그 이제 우상 앞에서 구하는 것과 같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죄를 보고 버리신다고 이미 버렸다 내 백성이었는데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 중에 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도 하시는데 아무튼 그 심판 그 그들의 그 죄된 현상을 보면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걸 반드시 지적해야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이제 그다 보진 못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바울의 그 강론의 결과를 보면서 확인하게 될 건데, 바울의 강론이 항상 저들의 그 하나님의 축복 얘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얘기하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회개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궁율에 부복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죄를 지적함이 없는 복음은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달음이 없는 아, 감사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빠진 사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배제된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왜 부욕해 하시는가 내가 죄의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지는 못하는데 건강을 주시고 또 지경, 지경을 경그그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가 그거를 잘 헤아려서 진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들을 찾아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냥 너무 좋은 상황이니까 그냥 거기에 젖어드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한국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 가지고 이렇게 부여한 축복을 받는 건 아니죠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금 받았는데 이제 전쟁과 또 재난과 전염병과 아, 이교도들의 그 박해가 아주 극심한 때인데 이런 속에 왜 그렇게 부욕해 하시는가 그 사실을 신자라면 그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현실 생활 그부요함에 그냥 젖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행복에 갇혀버리고 자기 번영, 자기 쾌락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그걸 조금 인식할 뿐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시류에 영합해서 흘러간다. 그런,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는 뭐 국가교회로서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외형적인 대로 그렇게 그 패턴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여러 보암 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보호를 받고 번영하고 있는데, 지금, 마치 지금, 뭐, 여러 보암 그렇게 오래 50년 이상 그다 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제 6.25 뭐 이후에 70년이 됐는데, 70년 동안 얼마나 그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해 주셔서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된 거잖아요 외형적으로 어쨌든지 아무튼 이스라엘도 그런 도움을 주신 건데 저들은 스스로 괜찮아서 축복받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형식만 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으로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은 최우기 19장 5절로 6절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그 역할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현실에 취해버린 거죠. <웃음> 예, 그들의 그얼굴에 그런 교만의 증거가 어, 나타납니다. 그들이 얼마나 세상과 그 행음하는가. 세상 음, 야고보서에 보면 세상 내 신자가 세상에 도주돼서 살아가면 그게 행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주신 걸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교만이 앞서는지 행음이 앞서는지 뭐 명확하게 잘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심오하게 깨닫는 이는 혹,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지라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 그가 죄인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섬,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제, 그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거죠.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고, 마귀가 제시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과 완벽한 소통을 이루면서 완전한 관계로 발전해 갔어야 됐는데 그리고 만물 통일을 이루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사단이 내놓은 그 방책에 사단의 방책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겁니다. 어, 세상, 세상의 사조가 뭡니까? 자기를 뽐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헬레니, 헬레즘 헬라주의의 사고고, 유대주의의 결, 결과, 결국이에요. 유대주의의 목적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최상으로 올라가는 거고, 또, 음, 자기 노력과 자기 이성과 자기 모든 것을 써서 교만,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뽐내는 거죠. 지식을 가지고 뽐내고, 건강을 가지고 뽐내고, 돈을 가지고 뽐내고, 명예를 가지고 뽐내고, 그게 교만이 그게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판단자가 되죠. 재판자가 돼가지고 늘 저 정죄하고 자기가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게 이제 무지한 거고 아주 교만한 거. 하나님과 같이 돼서 그렇게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이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 금령을 위반한 이유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마귀의 유혹에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처럼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죄의 이런 성격을 일러서 이제 교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그 지혜로 아닌 자기 방식과 자기 지혜로 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그게 교만인 거죠. 교만의 심이 죄 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무엇이 되려 하고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기가 이성을 잘 써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그게 교만이죠.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군림하려고 지식을,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 위에 그, 군림하려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도도 이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도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게 교만하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향해하는 야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삽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에 있어서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아주 잘못된 교만. 아주 악, 아주 악한 교만. 그게 알민니이에요 그게. 사람이 마치 하나님처럼 스스로 잊고자 해도 실은 하나님 아닌 다른, 다른 것을 어, 섬깁니다. 이로써 사람이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진리가 드러납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우상처럼 되어서 살았으나 아, 시, 실제는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하고 거기에 신격을 부인, 부여하는 인부 거잖아요 그게 10편 115편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똑같이 된다 돈,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을 탐욕적으로 그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그 무생물과 같이 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참된 생명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으니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이미 지옥을 택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살려는 사람은 그 뜻이 이루어진 천국을 얻을 것입니다. 그삶 자체가 이제 천국인 거죠. 천국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미래적으로, 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아, 뭐, 지금은 못뭐 살아도 나중에 그렇게 살수 있겠지. 그렇게 하고 현재를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스스로 미래적 지옥을 현재적 지옥으로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 늘 현재성, 신앙은 현재성이 있고 현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교만한 이스라엘이 철저히 낮아질 것을 가리킨 겁니다. 교만했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낮아지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낮아지는지 넘어진다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이 호세야서 4장 5절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그와 함께 선지자가 또 거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넘어진다. 하는 것. 이는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지금 전국이 이래 건국이래 가장 평온하고 영토가 확장이 되고 풍요로워져서 이스라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러나 한 세대만 이스라엘이 한 세대만 지나면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파, 파멸될 것입니다. 722년에 파멸하니까 지금 이게 이제 여러 보암 때가 750년 대까지 잖아요 여러 보암 말기면 이제 이제 30년도 채뭐 30년 정도 남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웃음> 한 세대만 가면 이제 망하게 되는데도 지금 뭐전에 뭐 전을 더한 네. 이사해서 오장에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현실의 그 부여함에만 눈이 취하는. 하나님이 주신, 수단으로 주신 것에만 눈이 번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품위를 나타내지 못하. 그 성격을, 그 사역을 이루지 못하. <웃음> 그래서 이제 가장, 가장 비참한 몰골로 포로돼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유다도 결국 같은 죄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뭐 이제 722년 망하고 또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 7년에 망하니까 불과 이제 뭐한 150년 가까이 되면 뭐 남쪽 북쪽 이스라엘은 배역했지만 남쪽 유다는 폐역해가지고 아주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웃음> 그, 이제 이 심판의 상황에 대한 그 짝이 되는 그 제사장에 대한 심판의 내용 속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유다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는데 그 책임을 유다에게 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이어서 이제 몇 왕들이 일어나는데 베가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아람은 르신과 동맹을 해서 예루살렘을 치게 되죠 아스와 유다 백성이 크게 두려워할 정도로.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여호께서 와 르신과 베가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도리어 아람과 이스라엘의 아스리아아뚜르에게 망하게 에, 하십니다. 아스가 여호와의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아스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뭐 아스는 이제 히스기야의 아비가 되지 않습니까? 아아스 때 얼마나 그 우상을 섬겼는지아스가 이제 그 아투르에 가가지고 그신전의그 우상들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도입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아스를 책망하는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은 오히려 반역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수호자들로서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저들을 일깨움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참 선지자를 배역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스와 유다 백성이 사람의 죄와 힘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스스로 벗어나서 그 이제 안저 안위를 도모하려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제 힘 우상을 섬기면서 힘센 나라를 의지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이나 북쪽 이스라엘은 물론 뭐 언약의 주류에서 벗어난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주님이 또 언약의 사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보호를 하시려고 했었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하셨는데 그걸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됐요 남쪽 유다도 언약의 주류에 그 줄기에 있었지만, 다윗의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님이 허락하셔가지고 보호하시지만, 저들도 결국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한 깨우침을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그, 저기, 위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승리하는데, 세상을 의지하니까, 자,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아,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인 결과 이제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경을 당하면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방도를 찾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소와 양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그 짝을 이루는 그 제사장의 그 심판에 대한 단락에서는 암소와 어린 양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는 행운 많은 이스라엘이 양떼와 소대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가는 이상한 신앙을 가진 것을 지적합니다. 제사장을 책망하는 그 대목에서 이스라엘이 많은 속죄제를 드린 게 이미 나와 있었는데 사장 사절로 십절에 그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허다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그들은 그렇게 선자를 통한 경고를 해도 그 생각 태도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자기 삶의 방식, 자기 삶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양만 갖추는 겁니다 주님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뢰할 걸 가르쳐도 그걸 버티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모양만 꾸며요 그래서 이사에서 1장 12절에 저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런 표현을 했지요 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예, 사람을 원망하고 이런 사람에 대한 그 미움과 시기는 곧 살인자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약의 표현으로 손에 피가 가득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을 주옵소서 주님이 내신 방법을 써서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걸로는 못 보죠. 당신이 스스로 하신 언약에 다시 거기에 의지해서 당신이 그 언약적 열심을, 그 의뢰에서 당신이 스스로 매신 그 언약에 열심을 내시는 일밖에는 없어요. 인간을,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보면 도무지 저들을 보고는 그 어떤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시기엘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유다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여호와께 헛된 재물, 가증한 분양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찾아갑니다. 진로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도 눈앞에 두고 보실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났다는 표현이 수동 표현의 수동형이 이제 구원받는다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실 수 없어서 그들에게서 벗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만 참다 참다 더는 견디지 못하시고 그들을 이제 떠나신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놀랍게도 그분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만, 장차 메시안을 보내실 만큼 또 여전히 참으십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매를 드는 이유는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잘 펴요. 뭐, 남의 자식은 건드릴 필요가 없죠. 남의 자식이 속을 속이건 뭐, 뭐, 어쨌든. 그걸 갖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맡겨진 자식은 잘못하면 때리죠. 정상하게 하나님 앞에, 뭐 사람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그 부모의 그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부여한 그 사랑이 있어서 그런 일반적인 덕성이 나오는 거죠. 그런 그 독성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그거 다버리시지는 않는 거예요. 심판은 사랑을 염두에 두고 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거 이게 희한하시죠? 다 버린다고 하시면서 내가 새 언약을, 그 스스로 하신 언약의 그, 언약을 이루실 새 언약을 언약하신 겁니다 심판, 심판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 기이합니다 인생의 죄에 비추어서 샀을때 그, 그분의 그 사랑은 참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어서 다 멸하지 아니 하신 것입니다만 그들이 순종한 것이 또, 사랑받을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셔서 순종하는 이들이 아직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또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뭐 그럴듯해갖고, 이렇게 신령하게, 에, 저 거룩하게 산다. 이렇게 말하면 칼빈주의가 주의자가 아니에이 무익한 종이란 누가 보면 17장 10절 말, 나는 아, 주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절대 높은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시기와 다툼으로 뭐, 뭘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일을 해 그럴 경우에 주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은 얼마나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신가.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언약 백성이라도, 택한 백성이라도 그걸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님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지. 저거 더 이상 볼거 없어. 저건 이제 정주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상종 안 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없다. 그게 그게 특한 받은 사람의 특성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성이. 자기를 높일 수 없습니다. 높일 만한 게 있질 않아요. 사람에게 아무튼 여기 선, 선지자는 또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니 하였다고 어, 이제 여호와께서 떠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또 어, 이전의 표현은 사생자를 낳았다는 표현과 또 자극이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이신 여호와를 닮지 않고 바을를 닮습니다. 닮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행복과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게 이게 참어둠이요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가난한 민족처럼 산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에 들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일곱 족속의 그 우상 숭배와 저들의 세상 방식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도록 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공간에서 이방 나라들이 추구하는 탐욕을 또 품는 거죠 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가시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토하여 내쳐야 될 그걸 토하여 내치지 않은 것 때문에 자신들이 토하여 내침을 당한 이스라엘 그가난안 일곱 족속과 같이 그런 꼴을 당하게 된다 아무튼 그들은 언약의 신실한 백성이 되지 못해서 그 기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림을 받은 열방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영광의 그 자리 앞에서 그 영광을 뵙지 못하고 어둠의 행태를 보인 거죠. 사람은 어떻게 달리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화수 없듯이, 악의 습관한 인생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그 백성이어야 하는데, 지금 힘 있는 지도자와 백성이 힘 없는 백성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을 악으로 갚는 일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에게 언약 백성의 모든 즐거움이 있는 법인데, 오히려 약한 백성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만드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부 7절 하반절이 시작되는데, 이제 라고 이제 번역하는 게더 낫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세 달은 월사, 이제 새 초하루를, 새로운 달의 초하루를 말합니다. 이 월삭은 번제, 또 그리고 속죄제, 손 소제, 전제, 그리고 그 등등의 이제 제사를 제 드리는데, 이, 이 어, 왜냐하면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리는 공적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요건데, 월삭은 하나님께 구별된 성일입니다. 고르한 일인 거죠. 기본적으로 안식일인데 나 아울러 날마다 해지는 저녁을 그리고 또 해뜨는 아침에 이 상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날에 여호와를 향하는 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날이의 대표로 그렇게 한 거죠. 항상 시간에 대해. 어, 전 열매로 그렇게 드려가지고 모든 시간을 그렇게 쓴다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나머지 시간들을 그렇게 쓰겠다고 하는 결단이 되고 소원이 되는 거죠 고백이 되는 거고 그런데도 그냥 형식으로만 취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행복과 번영을 추구한 것입니다 <웃음> 성일은 달의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안식 그 안식월이 또 되기도 하는데 모든 날의 그첫 날은 또 전체 달을 또 대표합니다. 그런 절기가 이제 6월절, 무교절, 초, 초실절과 같은 절기가 있는 거죠. 또, 어 7월에는, 그, 역시 세 번의 절기가 또 나오는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1월에는, 그것이 뭐태양력으로는 3, 4월인데, 그것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되고 7, 7월은 이제 그러그 9월에서 10월이 되는 달입니다. 티슬리월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절기가 되는 달입니다 <웃음> 그래도 이제 초막절이나 6월절 똑같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해방시킨 일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할 것들을 예표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어, 것들이었는데, 또 초막절과 같은 것도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희년도 뭐. 절기 중에 절기라고 할수 있는데,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처럼, 이제, 이런 절기들이, 그, 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저들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업을 받은 존재로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데 이제, 그걸 잃을 것을 말하는 거죠. 세 달이 저희를 그 기업과 함께 삼킬 것이다 이게 구약의 모든 절규와 제사 이건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다 예표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절규와 제사를 지킬 때는 오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염두에 두고 그걸 믿음으로 지켜야 했던 거죠 그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그 메시아의 도래와는 상관이 없이 자신들의 현실적인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제사와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교도들이 행하는 그런 행태 아닙니까? 이교도들이 우상 앞에서 하는 행태가 되 그러니까 그세 달의 그 모든 일들이 기업과 함께 그냥 다 망하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번성할수록, 어 이제 나를 대항한다. 제가 주님이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간건하게 했지만, 나를 향해서 주목질 한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라고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은 하나님 복, 주시,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대항을 하는 거예요 이미 복은 메시아 안에서 복을 다 주고 누리게 하셨는데 그 복을 기초로 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절기와 그 제사를 지키게 했는데 그 실체를 내다보면서 그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 예표적인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그림자적인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 소경처럼 귀머거리처럼 벙어리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업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예표적으로 행하는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그게 기업인데 그걸 안 하니까 그것과 함께 망, 망해버리다. 그 뭐, 제 신약에서도 보면, 로마서에 보면 그 1장에서 4장까지 하나님의 준비하신 의의. 그 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죄가, 이방인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가 1, 2장에 나오고, 3, 4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가 나오고, 그 의의 안에서 이스라엘의 그 거룩함을 받고, 이신칭이를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님과 연합돼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이제 여러 갈등이 있는데, 믿음, 믿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부르심에서부터 그 영화로운 상태까지 이르게 사,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미래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보이시고, 그 참, 현재 이스라엘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12장에서부터, 이제 분명히, 어, 사, 믿음의 신,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드리라고 산 제사, 그 구약의 제사의 정신을 갖다가 신약의 예배로 드리라고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완전히 기업을 삼켜먹는 일을 한다그 예배를 뭐안 오면 하나님이 벌 줄까 봐. 그래서 맞지 못해요 그런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더 받을 줄알고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약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집의 기업을 주셔서 여와를 호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와는 호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라고 시편 16편 5절에 시편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1편 16편의 시인은 자기 기업을 아름다운 곳에 있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네게둘로지어진 어, 구역에 있다. 각 집안이 제비를 뽑아 기업을 얻었는데 결국은 여호와께서 각 기업의 그 영역을 다 어, 선물로 주신 거죠. 그 기업에서 여호와를 자기의 산업과 산의 소득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기업이다 우리가 어떤 수단을 내가 써가지고 그 기업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토를 통해서 나를 쓰시니까 내가 그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죠 그 일, 그게 주님과 함께한 영광이에요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높이 되신 주님이 왜 말씀과 성신을 주십니까? 둘째 아나 말해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 더 충만한 대로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런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슨 뭐더 많이 해가지고 복을 누리고 그게 이스라엘의 그. 저기 망한 걸 그대로 취한다 거꾸로 가는 거죠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도 보고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두 갈래예요 불신자들은 자기 꾀로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얻으려고 그게 꼭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똑같다 성격이 신자는 택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식 갖고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도, 하나님이 내신 제도 가지고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그리또를 드러내요 그리또의 영광과 그리또의 인격과 그리또의 사역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또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그게 기억 아니거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그게 우리, 우리,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다. 그게 우리,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게 그 영광이 얼마나 복된 영광입니까? 그걸 안 한다. 그게 꼭이스라엘 스스로, 저희, 기업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제도 속에서 함몰되버린는 그 방도 안에서 스스로 망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망하는 제사 드리면서 망해버려요 네. 자기를 위해서 네? <웃음> 절기, 제사 결국 목적이 같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소명을 그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거니다 우리는 그리또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그리또의 인도를 받아 제 영광의 목표를 받아 나가야 돼 그리또의 인도를 각자 받아요. 교회로서의 구원이지만 개인의 구원이 거기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나는 엉망으로 살아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도매꿈으로 구원된다? 아, 큰 교회 능력 있는 목사 밑에서 있으면 더 구원이 잘될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작은 교회 작은, 작은 교회도 큰 교회와 동일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도 목사회 목사 없고 교회 위에 교회 없고 성도 위에 성도 없어요. 예. 오늘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저 영광의 목표로 나가야 하는 거지. 그걸 주님이 우리 앞서서 가시고 또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이 팬데믹 시대 우리가 그 안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배도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버린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여기 그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을 주라고 바울 선신에서는 주로 퀴리오스의 주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아리케코스라는 그런 주를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나아갈 목표에 먼저 나아가신 분으로서 그 목표로서 인도해 가신다 이게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가는데 나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오, 오, 오, 이스라엘의 그패망을 보면서 오, 오, 이스라엘이 우리가 오늘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잘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걸 우리의 영광으로 알고 기업으로 알고 누려가는 것 내가 가난하든 약하든 천하든 미련하든 뭐, 뭐 외모가 참볼곳 없든 별로 개의치 않아요 믿음으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기도자들과 어, 백성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또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모형적으로 드러내야 될 존재들이었지만 세상 내그 부여와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결국은 언약 백성이지만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쫓는 그삶에 하나님을 이용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을 취해 나갔사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사옵나이다 주님이 그 언약적인 열심으로 저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았다면 저들에게는 동무지 희망이라고 없는 상황이 되었사옵나이다 이런 역사의 그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그들의 그그 실체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기업을 현재적으로 나타나야 될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제 오늘날도 그저 생각 없이 또 세상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내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꾸미고 살아가다면 또 그걸 권력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위해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또 이스라엘과 같은 그 폐마의 길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나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다 다시 다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옵소서 주님께서 속하게 하신 거룩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만을 나타내는 데 주려고 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 없어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니다 아멘